네, 안녕하십니까, 곰팡이 여러분들. 헌터 방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빈 통발을 던져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통발을 하려면 안에 미끼를 넣고 해야 애들이 그 미끼 냄새를 맡고 싹들어가요 제가 맛있는 해산물을 추배를 할수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빈 통발을 던져놔도 그리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쫙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도루묵 컨텐츠입니다 요 맛있는 도루묵을 잡아서 추배를 하려면 지금 바로 통발 던지려가 되는데 혼자 던지기 싫어요 같이 던져요 레스 아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그 처음 해봤는데 어떤가요 괜찮으면 댓글로 1번 록같다 싶으면 2번 마음대로 싸질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통발을 하러 나왔습니다 바로 도르묵 통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도르묵들이 통발을 넣으면 암컷이 거기 안에다 알을 낳으려고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컷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시기가 좀 일려요 왜냐면 지금이 11월 말이거든요 근데 12월 초중순 되면요 통발 던져놓고 한 20분만 있으면은 진짜 통발이 무너질 만큼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남에게 많이 돼가지고 적당히 잡아가셔서 되는데 너무 많이 막 가져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너열 마리, 나열 마리.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일러 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밝잖아요.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밝을 때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안 잡히면요. 어두워졌을 때또 한번 던져 가지고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도르모 통발, 대형 통발입니다. 대형 통발인데 요거를 필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거 딱 밟아 놓고 하나, 둘, 셋. 오이야. <웃음> <웃음> 아 하나도 안 아파요 새거든요 어? 내거새 거라고? 강하다고 어, 아, 방고정발 구부러진 거 봤지? 내 네, 로추 타이야자 <웃음> 여러분 요 대형 통발에 줄을 묶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줄을 25m 줄로 할 거거든요 요거는 뭐 라리로에서 2천원 주고 요런 통발 끈을 살 수가 있는데 왜냐면 기본 통발을 살때 통발 끈이 안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통발을 하실 때이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하고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네나 알겠습니다 오늘 제짬철이 담당하겠습니다 오늘 잘하는 거지 버려 버려 근데 이거 어떻게 끊어야지 잘 풀리던데 이거 뭐 하나 딱 풀면 쭈르르풀리 풀릴... 근데, 여기, 여기다 어, 아, 찾았어 어, 역시 낚시 유튜버 형형형 어? 형, 형,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야 너가 뒤로 가야지 아니야 내가 어차피 끈으로 살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 안전한가? 이렇게 가서 순간에 무게중심을 또 맞추고 여기서 삼각형으로 어 바느질 유튜버네 네? <웃음> 또 전향해? <웃음> 이제 마룻바닥에서 편하게 바늘질하면서 유튜브 찍어 어, 좋은데? 조회수 다 나올거야 <웃음> <웃음> 자 어때요? 어 좋은데 좋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개다 세팅 됐거든요 1인 1통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던질 한번 가볼게요 오우 야, 야 파도 너무 심한데?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파도가 심해도 도루모들이 정말 신기한 게 들어와요 자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어이, 절벽 좋다. 그럼 먼저 던질래? 자 던져주세요 이 통발을 접어 플라이약 그래 오! 오 조심해. 자, 여러분, 여기 멀리 던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도루목들이 이런 갯바위 쪽에 아래나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렇게 한번 묶어주고, 어, 나가 던질게요, 이제. 응. 자, 여러분, 저는 너무 편해서 던질게요. 아 왠지 거기가 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가짜 잡히는 수확량 챙겨가는 거지? 너 나, 많이 잡히면 안 준다? 조심해, 조심해! 몰라 그래. 좋아 자 일단 바로 묶어줄게요 묶을 데가 없는데? 야나 뗐다 너너 너 잡고 있어 거기 갔다 와, 밥 먹고 와어밥 먹고 올게 파도 온다 파도 온다 나 그런 거 무서워하면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상남전인데 가자 무서우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고 한 3시간 정도 좀 오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러면 은 포인트를 이동해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로 가서 한번 또 던져볼게요.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리지겠다. 나상, 나상. 웃사줄 거야? 왜 그래 형? <웃음> 자, 여러분 지금 3시간 지나가지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들어있길 여기서 컨텐츠 끝내자. 오우, 슈퍼도가 여러분 아까보다 심해져가지고 지금 롯나 무서워 연. 일단 통발 도둑 안 맞았어요. 왜냐면 사실 여기 동해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통발 도둑 레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운데 지금 다행히 안 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깨끗한 곳이네. 아직 살만하다. 우리나라 자 통말 유튜버가 먼저 한번 걷어봐야지 어게 하기열라차 뭐야? 라떼터 야 이거 뭐야 아무 들어갔는데 일단 던져야 던져. 플라이아 던져. 가네. 내꺼 한번 걷어볼게. 아 너도 없어. 저기또 포인트가 달라서 어떨지 몰라. 있어? 에헤이, 던 졌네, 이거. 야, 런토파나 4시간 났다고. 한 번만 더 던져놔볼까? 자, 여러분. 한번더 던져볼게요. 좀더 어두워졌을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꺼려, 이럴게요. 2시간 뒤에 한 번만 더 와보고, 그때도 없으면은 포인트 이동하자. 아, 오늘 또 벌써 흠나네. 2시간 뒤에 올게요. 나당나당. 여러분. 또 시간이 지금 한 3시간 정도 더 지나가지고, 지금 총 6시간 소요했습니다. 자, 다시 여기 왔는데, 파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걔렛스 오, 오, 여러분. 범바다 조심하세요. 진짜 골로 가십니다. 오! 와! 아야, 괜찮아. <웃음> 올려 볼게요. 제발 있어라, 제발. 올라온다. 어, 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한 마리, 한 마리. 있어, 있어, 있어, 있어. 한 <웃음> <웃음> 우와, 도루묵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자, 여러분, 지금 일단 한 마리 했어요, 한 마리. 오, 알이 꽉 찼네. 제발.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여섯 시간 동안, 여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거 소중해. 야, 귀하다, 귀해. 자, 그러고 보시면, 아까 여기 안에 뭐 있었는데? 아, 말똥성 개렛기였구나. 나는 도루묵 알인 줄 알았네. 너 머리 먹을래? 다리 먹을래? 나알 먹을래? 아니, 사이즈 진짜 커. 한번 보여줘. 우와. 야, 잠깐만, 근데 손에 조맥질이. 어, 어, 아 디스카. 야, 야, 야, 여기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오케이. 자, 여러분, 한 마리 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진짜 뭐여 이게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마 가면은 좀 재밌는 구경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야 여기 사람 없는데? 여기 원래 바글바글해 자 여기서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하나 둘셋 오오오 로츄 로츄 자 여러분 이쪽 직벽 아래로 바로 던질게요 플라이어 가래자 이렇게 줄을 조금 늘려주고 아개 전문가 같다 롯나 멋있네 플라이어 가래 오오 제발, 하하하, 신이시어 리발. 리발. 여러분, 지금 저쪽 사장님이 걷고 계시거든요? 과연 도로목 들어가 있을지? 오네두 마리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다행이다. 아, 우리 한 마리였는데 어 잡으면 재밌겠다. 리발. 다른데좀 아, 많이 잡으셨나요? 안 나요. 와바도같은 아, 안 나와요 지금. 그. 지금 아까 전에 오신 분들이 조금 도루묵이 지금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직 도루묵 철이 안들라서 그렇고 진짜 뭐 12월 중순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그냥 도루묵 막 떨어뜨린 것들 한열댓 마리, 추운 마리 그냥 바글바글합니다. 여기서 맨손 잡기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자 한번 보시면 저기 알 보이시죠? 저게 바로 도루묵 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도루묵 알이 벌써 저런 해초 같은데 감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해초나 갯바위 절벽에 붙어 있는 해초 이런데 알이 났기 때문에 얘네가 이쪽. 로 몰리는 거예요. 아 진짜 롬나 똑똑하네. 형형형형형 야, 야, 야, 야, 야, 야, 도루묵 도루묵. 어야야 움직여. 야, 움직여. 어 맛있게 먹어. 자그러면 지금 한3 0분 정도 올라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만 기다려. 친구 데려. 어뒤졌구나 닫아 버려. 제발 들어있어라. 제발 있어? 어 있을 것 같은데. 야 도루묵 누가 있다. <웃음> 다음 거 바로 걷어줘. 제발 많이 잡으라. 제발 제발.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오늘 운전만 한 4시간 하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항상 헤루지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요쪽에 지금 도로미 붙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석축 끝까지 다 왔는데 도로한 마리도 안 보인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일단 다른 포인트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던지고 바로 옆에 해변가서 또 하나 던지고 이렇게 해서 걷는 것까지 보여 드릴게요 저 이미 통발이 하나 있는데 남의 거니까 걷어보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 이거 장타 때려야 되거든요 간다 <웃음> 플라야 가래 자 여기다 일단 묶어두고 자 바로 다음 해변가시죠아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에서 한번 던져볼 건데 던져라 던져봐 지금이야 그래, 그래.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던져놓고 20분 뒤에 한번 걷어볼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오른 뒤에 다시 올게요 리발라사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통발 한번 걷어볼게요 아마 99% 아무것도 안 들어 있을 거예요 리발 그래도 1% 확률은 있잖아 그래 1 확률 믿어보자 어 일단 있다, 있다. 뭐야 통발 아래 깔렸네 어불렸어불렸어불렸어 어, 불렀어, 불렀어, 불렀어. 천천히 천천히 <목소문 Take racers> 오 <목소문>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목소문>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몇 마리야 우와 많다 많다 많다 여러분 기적이 기적 기적 기적 기적 기적 기적 기적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와 여러분 대박이네요 한번더 던지자 한번더 던져 알겠어 아, 아, 알겠어 와 여러분 진짜 1% 의 확률로 잡았어요 으와 이게 1탑몇 피야 딱 20분 났거든요 아 진작에 여기였걸 여기가 집이더라고다 가까운데 이렇게 생물유터버들이 헛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 보니까 아, 너무 저희 자친 스스로가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얼마나 외로웠겠어 빨리 친구 들어왔다 여시만요 여기 빠져왔네요 야. 야, 한 마리도 못 나가, 미안해. 들어가라. 오, 야, 야, 아파.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얘도 금지체장 있거든요. 근데 훌쩍 넘깁니다. 아, 뭐야, 이거 성게 살려줘야지. 아까부터 계속 있었네. 야, 야, 야, 그거 미끼야. 야 아니야 괜찮아. 뭘 미, 야, 왔다가. 여러분, 들어오면 조심하세요. 방금 찔렸거든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옆에 찔리는데 있어. 그러니까. 라감이 눈무날 잡아야겠다. 1 2발날기 여러분, 진짜 해외점에서 여기거리 먹으면서, 아, 이거 다음에 한 2주 뒤에 또 찍어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성공했습니다. 너무 음. 행복하다, 이거 진짜. 한번더던지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이거든요.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웃음> 조심해 조심해 진짜 조심해 골로 간다 자 여러분 줄이 이렇게 묶어두고 다시 20분 뒤에 와볼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많이 잡더라 아 리친 도로목 냄새 자 여러분 다시 10분 정도 흘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옆에 해변에 또 하나 더 있죠 또 저기 멀리 있지 그 멀리 있으면 있다고 있어? 모르겠어 살짝 지금 야, 있어,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있어? <웃음> 있어 있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개만 와 우와 여러분 보이시오미쳤어미쳤어야 <웃음> 여기가 노다지네 아까만큼 더 나았어요 아까보다 적게 뒀거든요 그렇지 그이알니다아알 났네 알 났네 야 이거 이렇게 던지면 된다 그랬는데 안돼 안돼 욕심부리지마 알 있긴데 한번 더던지면아니 안돼 안돼 먹을맛지만 잡기로 아,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자, 여러분, 요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거의 30마리 이상 잡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가 아, 뭐, 다음 거 있잖아. 빨리 거들어가자. 야. 다 잡아서. 잠깐만, 형, 야야 야, 야, 소중해, 소중해. 조심해. 예, 예, 예, 롱라, 롱라. 롱라, 롱라. 튀어나왔어. 아, 이거, 롱, 롱, 롱기. 자, 그러면 바로 다음과 마지막으로 한번 거들어가 볼게요. 빨리 올려야 되거든? 어, 역시, 통추보. 하하하하. 야, 거의 원형어선인데 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와, 세 마리가 어디야, 진짜. 와, 그래도 여러분, 세 마리 들어있습니다, 세 마리. 와, 대박이다, 대박. 오, 근데 라거리 엄청 크다, 얘. 야, 야, 야, 야. 한번 보여줘. 미끼 어떻게? 어, 말똥성 개 이렇게 저거 버려 차라리 야, 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잡았어요 이게 진짜 딱 장모님까지 먹을 수 있는 딱그 정도 잡혔거든요 가자 형 고생했다 진짜 이거 분배해서 가자 어...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진 진짜 우여곡절 끝에 도루묵 애들을 잡아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 도루묵 컨텐츠를 했었는데 이 도루묵이 딱 요철에만 굉장히 지금 많이 잡힌 애들이잖아요 근데 요철이 딱 지나고 나서는 정말 얼굴을 보기 힘든 애들이에요 근데 요철에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 굉장히 흔한 생선 누구나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이라고 각인이 많이 박혀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너무 진짜 무분별하게 잡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많이 봐요 자그러기 때문에 진짜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딱 잡으셔서 가져오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같은데, 아, 가장 베스트 베스트 따라해봐 베스트 베스트 맞아요 아. 가장 베스트 일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람> <놀람> 그래서 저는 그냥 한8 마리 정도만 딱 가져왔거든요. 근데 연 녀석으로 오늘 뭘 해먹을 그냥 원래 얘를 튀김이나 뭐 이런 걸 해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제가 튀김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고 하니까 아주 오래면 아주 따뜻한 바로 도루묵찌개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먹을 거? 허니 너왜 허니라고 했어? 아숨 참고 있었어. 입 냄새 나가지고. <놀람> 진짠 줄 알아 진짜 알아요 <웃음> 닥치고 했잖아 자 그럴려면 일단 요도루물렉들 먼저 손질해 줘야 되는데 잠시만 물 흐른다 잠시만 은혜야 잠시만 하나 둘셋 목욕하라고 닦 하나 둘셋 물랑 향하라 잘했어요 어 저거 왜 저기있지? 이거 왜? 상마발 닦는 건데 예? 예? 아상마발 닦는 거왜 여기있어 괜찮아 여러분 상만이 가족이니까요 저는 은혜 발 닦은 거로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너는 내발 닦은 거 해가지고 먹을 수 있어? 이발 네 무좀인데 뭘 먹어 이제 무좀 아, 그... 생겨 나 <웃음> <웃음> 너무 싫어. 니발 네 공부 좀 생겨. 내가 왜냐면 네잘때내 발로 니발 네 계속 비비거든, 니네 바닥에. <웃음> 자, 여러분. 이도르묵 같은 경우에는요, 점액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얼렸다가 해동시킨 거기 때문에 점액이 그나마 날아간 거고, 실제 딱 잡았을 때는 점액이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둘, 둘, 셋, 어? 넷, 다섯, 여. 타이밍 잘 맞췄어요, 알았지? 언제 갈지 모 몰라. 하나, 둘, 셋. 오, 어, 왔다! <웃음> 왔다 하나 둘셋왔어야도도도도도도조 얘들을 일단 한 마리씩 싹 벗겨버릴게요 아 그거 통 없어 없 제가 항상 쓰는 그 은색 볼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담고 밑에 내려갔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그 볼을 살짝 위에 올려놨는데 그걸 은혜가 안 가져왔어요 그 전부 다이건 네. 은혜 달네네은네 탓이야 나와요 기분에 조조 조조 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점액치다뺀 거는 저 멀리 꺼지고 재런 식으로 이거한번싹다 씻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한번싹다 씻었으면요 이제 요 도루묵을 손질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 손질하는 건요 뭐칼요런거 필요 없어 그냥 가위 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얘들은 비늘이 없는 애들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파도비늘 없어 보이죠? 으. <웃음> 아니. 내아니오로 네, 대답하는 거지. 으는 없었어. 나 으야. 대답. 하하 해병대는 막 악! 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넌 의야? 어. 어 오케이 알겠어 자 한번 보면 비늘이 없어 보이지? 으어 <웃음> <웃음> 이거 재밌네 아 개빡친다 재밌어가지고 <웃음> 자 그래서 한번 긁어볼게요 보시면은 아예 긁히지가 않습니다 얘네는 비늘을 따로 쳐줄 필요 없이 여기 안에 있는 내장만 싹 빼주면 돼요 그래서 가위로만 모가지를 아가메 사이로 해서 쭉 끊어주는 거예요 라사 그리고 나서 여기 배쪽 있죠 근데 얘네 보시면은 암컷이에요 왜냐면 배가 불렀잖아요 알이 있을 거예요 무릎목 알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맛이 조금 호불호가 강한데 난 예? 싫어해 나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는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알이 날치알처럼 토독 터진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엄마 좋아해.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알을 네. <웃음>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진득진득해서 아 하면은 낫또 처먹은 것처럼 입에 아 이렇게 생기거든요. 먼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좋아하니까 안먹게요어알 나온다. 따로 워터 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아! 아니 잠깐만 왜? 그거 꺼내 깨끗하잖아 너 양치하고 나서도 이렇게 됐잖아 칫솔 <웃음> 내가 얼마나 봤는데 5년을 봤는데 항상 그볼 때마다 짱 나는데 지금 기회에 한번 얘기할게 뭔 소리야 그거 내 칫솔로 니가 계속 이 닦잖아 절지마 뭐라고 하는 건데 맨날 너 샤워로 들어가면 왜내 칫솔로 닦는 거야? 나 그걸로 이안 닦... 칫솔나 그거... 나... <웃음> 어 여여 뭐 여러분 얘 보세요 운동이라다다할때 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지금 나와버리거 보셨죠 이게 이렇게 실제입니다 실제 나 그리고 그 칫솔로 이안 닦아 씻었다가 아니 수염 아니 고추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사이에 피가 굳어있는 것들은 자 요런 칫솔로다가 바로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러면은 요렇게 아주 깔끔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거슬리는 게 있죠 자 바로 요 팔입니다 양팔 저 양팔도 한번 날려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바꿀 거 없어? 오늘 좀 다르게 했잖아 사무라이 그건 뭔데? 이거 약간 파이팅 버전 보통은 사무라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요사무라이자 <웃음> 여러분 요렇게 귀엽게 변하시면은 손질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싹다 손질할게요 니가 해 카메라 끄고 라삭라삭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손질 니가 라고아참 그리고 그러고 요거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암컷 갔을때 알이 나왔잖아요 근데 반면에 수컷을 딱 따면요 여기 보시면 이 흰색 나옵니다 장땡한번더 기회를 줄게 마지막이야 렁액이 렁액이는 <웃음> 뭐예요? 아 렁라에 의인화를 시켰구나 어너 <웃음> 어라고 안 한다며 아, <웃음> <웃음> 왜 의인화를 시켰지? 렁액하면은 아 너무 세서 발음이? 렁액이 <웃음> 모두들 즐겁게 <웃음> 즐겁네, 확실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곤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약간 알탕에 보면 뇌처럼 생긴 것들 있죠? 그게 요건데. 이게 이거였어? 너 몰랐어, 너. 내가 멍의 끼를 먹었다. <웃음> 너 진짜 처음 말할 거야. 은우 너 표정 너무 충격적인데, 지금? 어허. 나랑 결혼한 다음날 표정인데, 지금? <웃음> 자, 그래서 얘 이것도 싹다제거내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도루묵 손질이 다 됐습니다. 짜라란. 자, 아주 깔끔하게 손질 했는데. 자, 이 손질한 것들을 잠깐 짜줘주고. 자, 이제 탕에 필요한 육수를 내야 되는데 사실 요, 탕 요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재료빨 요런 거다 필요하지 무슨 빨이에요? 그렇죠 바로 육수빨이에요 자아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봐 와봐 와봐 받으면 요거 파란색 있지? 요걸로 탱 맞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으아좀 <웃음> 준비하고 있었구만 하나 둘 셋! 도스야! 이거 안닦았다아프라이팬틱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우면 사람들이 아 저기서 파는 음식이 정말 맛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맛있겠는데? 정말요? 어. 그럼 바로 내미팅 예! 그리고 바로 파이 어, 아! 내가 이겼어 이야 조용해 아내 이거 너무 자주 하니까 사람들 아, 알지 별로 안 좋아하는 파이야 나 아, 이겼다 방심했구만 괜찮자 <웃음> 나가리봉대 아 맞다 맞다 여러분 아까 제가 육수벌이라 했는데 욕을 까먹을 뻔했습니다 바로 내 친구 뭐야 내가 많이 써가지고 왜, 아. 뭐 하려고 했어? 아니 너 방금 드립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평가 좀 하려 고 그랬지. 아니 나 재미. 내 친구라고. 아니 재미로 <웃음> 하. 하는... 나 진심이었네. 어너 아, 되게 순수하고. 그렇다. 화장도 안 해가지고. <웃음> 성훈아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내가> 성... <웃음> 어차피 근데 성훈 씨 내가 다 봤어. 아 그지. 근데 사과할 건 해야 되니까. 잠시만. 성훈아. <웃음> 자이 <요> 다시마팩을 열라다라들라라라 <웃음> 여라라라 몰라 개 저런거야 그냥 자 그리고 팔팔 끓여주는 동아 찌개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을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빨리. 오너 냉장고 정리 좀 했구나 은혜야 너 많아 오오 자 여러분 이거 물을 은혜가 손질을 해놓은다는데 지금 안 해놔가지고 짬당했거든요 아무 산지 어. 오래돼가지고 잘하고 있어 <웃음> 옛날 그거 알지? 물을 주세요 하게내 네, 옛날 사장님이었잖아 더러운데? 지금 아, 더럽지? 아니 이거 이거 아이들? 예? 어. 에. 아, 흑야 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나 사실 여기서 멈추려고 했거든. 근데 지금 멈추면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뭐라도 해야 되라고할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못해요 여러분. 이가 나가요. 한번 해볼게요. 인플란트 하고 싶어? 스컬스컬 물을 주세요. 어, 어, 어. <웃음> 으 실망스럽다. 이거 편집해서 오나. <웃음>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응. 무 떨어뜨리자마자 어 떨어뜨리지마 라사 사무라이 라사 근데 구물를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야야 껴들지 좀마 요리 할줄모르면서왜 이렇게 계속 껴들고 내가 요리 해줬지 니가 뭐 해줬는데 계속 놔둬어 부모은 약간. 자 다섯 분은 여기다가 저멀리 거죠? 브이 로고식. 이로그 아니야. 우리 브이로고가 망해 알지? 근데 너가 V 로고식으로 찍어달라메. 아니 아니 한커 정도만 예쁘게 찍으라고. 뭐. 아니야 그걸로 싸웠다. 싸운 거 사람들 모르니까 얘기하지 마. 우리 사이 좋은 부부야 알겠지? 가끔 댓글에 너네 둘이 끝이 보인다 요런 댓글이 다니거든. 그런 댓글 보다 보다 내 숨이 너무 막혀. 자, 러분그 다음 들어갈 재료는 바로 아아 아, 파요 파. 잠깐 카메라 내려놔봐. 잠깐 <웃음> 잠깐만 내려놔줄래? 너한 대만 좀 맞아봐야 될 것. <웃음> 리바의 기문의 라사 보보다 눈내으니까좀 멀리서 게 나는 눈이 안 맵니? 아니 나 진짜 눈 약하라 개 빠졌니 아이고. 진짜로 나는 안 맵니 눈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아! 괜찮아? 뒤질해 안와 파도 여기다 넣고 자그 다음은 양파를이게아 요것도 맵지? 응어 뒤로 저 멀리 거져 그건 너무 매뭐 보이? 보이니? 양파 아닌 게 보이니 이게? 이거 오리알인데 니 발에까? 기운해 이래까 기운해 자 얘도 야 예쁘게 찍어 브이로그처럼 예뻐? 어 예뻐? 진짜? 괜찮아?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올리는 거 괜찮아? 어 리틀 포레스트 같았어 <웃음> 눈 매워 빨리 눈매 빨리 닦아 이거. 네 알겠습니다 야 기분에 개 느껴 자그다음 없으면 안돼 아주 순둥순둥한 은혜 배 같은 루브 라사 오 예스 느낌 오뭐 하지마 왜 그래요 내 표현 방식이너 이상한 거 보니 혹시 뭐 들어? 외국 어. 거 보니 혹시? 어거 그런 거 봤는데? 실 오락에 아, 절장되어 있는 거? 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내거 100분의 1 크기 <웃음> 네, 정확히 은혜 표을 봤거든요? 에에에에 진판 진짜 백분하게 만든다 이자라렇게 야채 재료가 싹다 준비됐으면 요거 저 멀리 꺼지고 아니 아니 따라오지 마. 거기 받고 있어. 요거 저 멀리 꺼지고 아니 아니 아니.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라오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찌개에 들어갈 양념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양념 소스 재료 은혜야 바로 무빙. 렛츠 고. 쨘. 예. 우선 독탄 갑옷. 로추다. <웃음> 스포하지 마라. 로추장 한큰 술. 자 다음 로추 가루. 날짜. 자 그다음 멸이 레더. 너희가 할수 있어? 하나, 둘, 셋. 멸이 <웃음> 레더. 한큰술 반. 자 다음을 루추룩추. 루추룩추. 루추, 가져. 루추. 아, 와, 내 거야. 자 다음을. 너 곰로 곰로. 병거 해 줘. 어? 세이야베페이뭐지 아니 왜 이렇게 숨소리가 그래? <웃음> 오늘 밤에 우리 그... 뭔 소리래? <웃음> 아 누가 보면은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억지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알겠어 응, 응. 응.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할라 지 리바라 꺄? 응 으, 응, 괴롭겠다 <웃음> 직원! 어, 너 해봐 아 이거 성공하면 그럼 또 어깨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줬으면 좋겠어 찍어 이렇게 하면 어때? 안돼 아, 네. 너 엄지 지금 손톱 개 긴데 네코 팔라고 혼자 길렀잖아 이거 엄지로? 코구마이 크거든요? 찍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무서워 아, 여기 그래. 맘에 박힐 것 같아 자 마진단을 한 큰술 버려봐서 왜걔 작은 큰술인데 왜한 큰술을 아 진짜 피곤하게 하네 그냥 그려려니 알았지? 으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술 두 큰술 자 그리고 바로 얘네 싹다 조조조조조조 얘네 그만 줘아 카메라맨 나야 자 여러분 이렇게 양념 다 했으면 얘저 멀리 꺼지고 이리와 이리따라따라자 여러분 이제 팔팔 끓을겁니다 하나 둘셋 열어봐서. 와우 자 이렇게 로좀 생결이 돼버렸으면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탈탈탈탈해서 완전 영혼까지 싹다 빨아먹은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올려봐서 그 다음 얘는 바로 여기다가 식혀봐서자 그리고 다시 이로온 다음에 무를 주세요 자무 바로 여기에서 와우 여러분 이렇게 무를 싹다 넣어주고 또한번 팔팔 끓어주면 됩니다 팔팔 끓이고 봐요 라상마다자 여러분 이렇게 무가 이거 가지고쫙 떠오르거든요 자 요때 자 바로 요 도루묵 세선에 있기들 쫙 오우우. 자 여러분 요렇게 됐으면요 사실 요도루묵이라 애들이 굉장히 살이 연하기 때문에 빨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했던 재료들 싹다 쳐넣어버리면 돼요 루브레키 연한 거 바로 들어가 자 그리고 요거 있지 요거 해가지고 그냥 싹쳐 넣으면 되는 거야 요리 이렇게 한 거야 은혜야 괜히 어설프게 이상한 거막 하지 말고 내거 언제 아소리 이거는 말실수 한 거야 자 그리고 자, 요거 양념장 있지 내가 만든 거잠깐 지금 넣는 거야? 예스 지금 넣고 그냥 싹다쫙쪼그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 이상 퀘스천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 앞... 예? <웃음> 진짜 짜증나 <웃음> 미안해 미안해 우선 넣어봐 안넣네 넣으면 개뜨릴 것잖아 배심에 양념장 바로 들어가라 쫙 돌려주는 거야. 자 그리고 요런 거다 남았을 꿀팁 뭐냐면요. 에이, 그냥 개 할타 먹으면 돼요. 나는 어... 이용하고 싶어? 어? 그걸 왜 지금 물어봐? 나도 그래서. <웃음> 자 여러분 요렇게 하고 찌개를 만들려면 재네들이쫄야 되기 때문에 굳이 문은 닫지 않... 문은 닫아 않... <웃음> <웃음> 일단 한번 쫙쫄아지만 보여드릴게요. 나랑나다 아니... 왜왜왜. 아니아니. 아 어, 뭔데 얘기아 이거 잘 섞으라고.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웃음> 깡씨 뭐좀 얼마소 퇴씨 은혜야 빨리 빨리 빨리 와서 대소대소 빨리빨리빨리 빨리바리바리바자 여러분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됐어 됐어 왜? 아니 안 된거 같은데? 아니 됐어 <웃음> <웃음> 귀여웠지? 응 <웃음> 응이 맞지? 어 괴롭갔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루묵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아, 으면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근데 사실 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양파 이런데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약간 탕 느낌이거든요. 국물 먼저 맛 한번 볼게요. 와우. 토베르. 오! 여러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시중에서 파는 그런 매운탕 같아요. 토베르. 와! 야 녹는다 녹아 지금 밖에 가 영하 14도거든요? 뭐래? <웃음> 야 이런거 콕 찢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우와 정말 밖에 추운데 이런 따뜻한거 먹어서 몸이 사르르 녹네 그런 환상을 깨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다시 할게 여러분 지금 밖에 영하 25도거든요? 와 너무 춥다 <웃음> 진짜 몸이 녹는 느낌입니다 아니 오빠 밥꺼내와요아 맞다 맞다 또 은혜가 밥을 요새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전에 약밥 한번 보여주고 정신 차려가지고요 리발 햇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웃음>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 야, 나밥 얼려놨잖아. 여러분들이 그밥 얼려놓으면 좋아요 해가지고 은혜가 밥을 좀 얼려놨어요. 딱두 개, 한끼 리발. 딱한끼 먹고 아. 다시 아. 약밥 쳐먹어야 돼요. 여섯 끼먹었나아 <웃음> 아, 여러분들 이런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은혜가 보면서 많이 적용하시요근데그 사이에 약간의 욕도 들어가면 훨씬 더 적용이 빨라요. 왜냐면 가슴에 상처를 받고 더 적용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안 돼. 엉금 <웃음> 어, 울어. <웃음> 가끔 댓글 보고 앞프리으면 갑자기 이렇게 하고 울고 있지 <웃음> 리발 내 끼. 분명히 곰팡이일 거야? 아뭐 준비할 걸또 있어 아 뭔데 카메라 왜 놓는데? 뭐 준비하는데? 영하 25도에는 아너나못 먹어 <웃음> <웃음> 아니 기분이라도 내라고 그래 무리하다라 죠어너너너너 은혜 개 빠졌죠? 어너너안 <웃음> 하죠? 짜러볼 땐요 도루묵 한번 먹어볼게요 도루묵이 뼈가 가운데 빼고는 없어서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딱 잘라 먹으면 요다 살입니다 다살 바로 먹어요 투베르 진짜 맛있어 오늘 이거 한입 해야지 아 맞다 그런데 이거 안 빠질 수 없잖아 건배사 건배사 뭐 있죠? 청바지! 청주는 바로 지금이다! <웃음> 진짜 물 흐르겠네 아니야 뭐 물이 흘러 자 여러분 여기 도루묵 한번 먹어봤는데 자 이게 그 도루묵이 <웃음> 굉장히 지금 맛있어가지고요 물이 진짜 흐르고 있긴 하네 계속 그러네요 <웃음> 계속 흐르네요 <웃음> <웃음> 와 근데 이거 진짜 살 미쳤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네가 크기 대비 살 수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웃음> 미치겠네 진짜로 근데 요거만 먹을 수 없죠 또 야, 은혜가 또 직접 해줘 햇반이 있기 때문에 야, 요렇게 싹 해가지고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두벨 여러분 오늘 어머니한테 매운탕 하나만 꼭 해달라고 하세요 마트 장관 가셔서 대가리 같은 거좀 구해가지고 그 볼살 퍼먹어도개맛있거든요 그냥 너 먹어봐 밥이랑 같이 해줘? 응 <웃음> 들어봐 하하 <웃음> <웃음> <잠시만>. 내가 할게 <웃음> 들어봐래 들어봐 <웃음> 물이 계속 흐르네 와너 제대로 한다 뭐, 너도좀 먹을까? 야 리발렛기 제대로 먹네 우와 와씨 <웃음> <웃음> 흐하하하. <웃음> 쭈룩쭈룩. <주룩주룩>. 음! <웃음> 너무 맛있지? 아하하하하손 <웃음> 괴롭 같네. 야, 물을 올려야 돼. 시원하게. 오케이, 너한잔 해야지. 저한잔 <웃음> 어, <긴> 줘라. <웃음> 어, 그래. 두손 받아야지. 어린 놈의 여자가 자, 한잔한잔 한잔 크게 때갖고 머리에 싹 부어줘. 자, 잠시만. 건배사. 건배사 준비됐나요? 네. 던집니다. 당나귀. <웃음> 당신과 나의 귀한 만날 위아야. <웃음> <웃음> 아하, 총 괴롭 같네. 가. <웃음> 끝내죠. 팔십구만. <맛있구만. 웃음> <웃음> 여러분 은혜가 무 같이 먹었잖아요. 저 같이 먹어야 돼요. 절대 질수 없어. 카메라 끄고 진짜 소주랑 먹을 거야. 여기 <웃음> <웃음> 무딱 올릴게요. 와우. 그 어, 은혜 잔 한번 채워줘. 어너너너너너 은혜 개빠졌어. 나 바로 먹어볼게. 두 배를. 음. 어이 막내야. 건배사 하나 해봐라. 건배사 그럼 내가 정하면 오빠 할수 있어? 아무거나. 어. 어, 어 재밌다. 장화 음. 그러면 설정 하나 넣을게. 어이 막내야. 건배사 하나 해봐라. 예 알겠습니다 형님마 온디어봐라. 빨기탕 하루. 아니 아니야 은아니아니 <웃음> 리바.